여기 돼. 네, 어디요? 어, 그렇죠. explain that. 접속사? 네네, 맞아요. 접속사. 네, 없는 것 같아요. 네, 좋아요. 그리고, 어, 이제 뭐, 억지로 좀몇개더 해보면, 여기, 여기가 지금 관계대명사절이죠? 여기가 아. 네. 이렇 꾸며주고, 동사죠. 네. 근데, 요 부위만 놓고 보면 동사 뒤에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요 부위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음. 네. 아. 네, 그리고.. 아.. 요기.. 어.. 삽입. 어. 어, 그렇죠. 맞아요.